<웃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오늘은 기존 콘텐츠로 하던 리뷰나 리액션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예술 콘텐츠를 찍을 때 입는 의상을 입고 왔어요 제가 지금 또 설명 중 왔나? 재미없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 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좀 재밌었던 경험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전세계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해외 반응 진짜일까 해외 리액션 해외 반응 진짜로 그 정도일까? 우리는 우리나라 가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가수고 이런데? 해외에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줄까? 우리가 아끼는 것만큼 아껴줄까? 정말일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일까?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믿었었어요. 아... 케이팝이 해외에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나? 진짜 2012년에 싸이 강남스타일이 완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때, 미국 뉴욕에서 그 볼드랍 할 때, 새 볼드랍 할때 타임스퀘어에서 싸이랑, 유재석, 노웅철, 이렇게 무도 멤버들이 공연을 할때저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냥 한국 가사를 울려 퍼지는 거. 뿜뿜, 한 스푼. 뿜. 나 아, 너무 녹음해야 돼. 못 해볼까. 저거 저쪽저 내려오는 게 싸이야? 아, 너무 멀지 않아? 애가 버스를 타, 타는데 타매너 없는 애였어 노래를 그냥 이어폰을 안낀 채로 그냥 휴대폰에서 음악을 틀고 가지고 탔는데 한글 가사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건 그거고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해외에서 케이팝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게좀 과장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을 보고 나면 와우 너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해외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사람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 그 대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무용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 동유럽 국가 중에 폴란드에 갔다 왔어요 동유럽이나 특히 폴란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가 잘 없잖아요 저 폴란드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도 어, 핀란드 잘 갔다 오라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 폴란드의 좀 서부 독일 베를린이랑 가까운 도시를 갔었어요 거기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있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있었고 뭐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k 임 o 을 가르치러 간게 아니라 한국 무용을 가르치러 왔어 연습할 때뭐 기본기 노래랑 연습 노래를 또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잘알것 같은 노래 모를 것 같은 노래 요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요 노래는 모를 것 같다 이러고 여자 솔로 가수 노래를 준비 준비를 하나를 준비를 해 갔어요 웬걸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저보다 K-POP 가수들을 더 많이 아는 거죠 진짜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다 알아! 생각해봐요 외국 팝송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배운다? 그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일부 문화가 좋아서 그 나라 전체를 알고 싶어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려면이 팬심이랄까? 정말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내 눈으로 목격한 거야 키이팝 대회 커버댄스 대회 같은 것도 있고 주차춤 학생들이 막 하고 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웃음>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엄청나네? 이걸 느꼈어 그리고 더 놀랐던 건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 이쪽 국가들은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이 u 에 가입돼 있기는 해 그렇지만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러시아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물가가 낮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잖아요 진짜 경이로울 수준이야 제가 장을 아무리 봐도 5만원 넘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공산품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해서 뭐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걸좀 많이 산다? 이럴 때만 한 5만원 겨우겨우 채워요 이 정도로 물가가 진짜 낮거든요 물가가 그렇게 낮다는 것에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급여도 원화 혹은 뭐 달러 유로화 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낮은 수준의 성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봐봐요 우리나라 장 보러가서 5만원으로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아무리 할인마트를 간다고 해도 5만원으로 장을 번다? 뭘살수 있어요 과자 몇봉지만 사도 우리나라 5만원 넘잖아요 요새 그런 나라에 별의별 집안 살림살이를 다 사도 한 5만원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온다? 직금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우리가 북유럽 가서 돈 깨지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한국을 여행 오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들었던 이제 분들 중에 계속 꾸준하게 한국을 오는 분들이 계세요 뭐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여행을 와요 그분들이 한국을 오잖아요 가수들 콘서트를 보러 가고 기획사들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지 몰랐어요 결정적인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한 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또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저는 아직 남미는 못 가봤어 친구가 남미에 페루를 놀러 갔어요 그냥 정말 한국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고 한국 사람이냐고 어, 너 한국, 코리안이야? 사진 찍어줘 나랑 같이 사진 한장 찍자 이러고 막 주변에서 몰려들더래요 자기 너무 의아했대 인스타 셀럽 아니고 뭐 어떤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야 그런데도 몰려들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몰려들어서와 한국인! 한국인이랑 사진 찍었다 한국인이다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이걸 직접 경험을 하고 너무 이친구도 충격을 받은 거죠 진짜 그 케이팝 한 류? 이건 더더더더 더, 더, 더 알려줘야 될것 같은 부분이고 알면 알수록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에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덕분에 이 땅값 비싸기로 물값 비싸기로 유명한 파리 파리에 건물에 새를 올리다시피 한